이재명. 더러운 수단 동원한 공세. 이길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최근 김부선 미회 의혹 등을 두고 거세지는 공세를 발휘기 득권 연대의 거대 저항으로 규정하고 주권자의 집단 지성을 믿고 두려움 없이 싸워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이 후보는 10일 오후 2시 3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반기득권 연대의 거대한 저항을 이겨내고 공정사회 대동 세상을 향해 굳굳이 나아가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글에서 지금의 선거 상황에 대해 모든 기득권 세력이 연합해 더러운 수단까지 총동원해 이재명 제거를 위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청산되어야 할 적폐 세력의 근거 없는 네거티브 흑색 선전에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압도적 이재명 지지로 응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이어 자신을 배격하는 세력이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취지의 글로 선거 승리를 장담했다. 반익기득권연대에 저급한 총공세는 실패할 것이고 공정사회 대동세상은 경기도에서 현실이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더러운 반익기득권연대가 결코 범할 수 없는 민심이고 대세이며 시대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는 또 학연도, 지연도, 후강도, 세력도 없이 오직 국민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 국민만을 믿고 바라보며 억울함 없는 공정사회, 함께 사는 대동 세상을 위한 진심과 실천을 국민들이 인정해준 결과라고 밝히는 등 유권자들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강조했다. <목소리> 한편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광주시 태재고개 로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이 후보의 김부선 밀폐 의혹에 대해 쓸데없는 것까지고 말들이 많다. 도지사는 일하는 능력을 보면 된다라며 변함없는 이 후보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